그 명백한 목적이 아닐지라도 최고의 과학은 어 무지를 아니 무지를 정지하는 것. 네. 네. 특히 어린애들 과학자들은 너무 목적에 집착한다. 사회가 이런 미친 쫓김을 더욱 촉진시킨다. 네. 엄청난 뭐 이것들은 뭐 압박 속에서 그리고 이게 다 거짓이란 거죠. 이건 틀렸다. 대단한 과학자들 소위 말하는 애들은 그 목적 때문이 아닌 다음 의문을 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은 애들은 엄청난 애들이 학생들한테 말했다. 그, 엄, 그 성공적으로 증명한 가설은 측정 도구라고 그 뭐냐 발견이 아닌 노벨상 얘네들은 일생동안 성취를 한 애들한테 주는게 아니라 단 하나의 디스커버리 결과물한테 줬다. 심지어 이런 노벨상들은 깨달았다. 이러한, 방, 이러한 방법 이것은 진짜로 과학적인 영혼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의 상은 모르겠고 보통 어느 리스크 매핑을 하는 높그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들, 그 다음에 피드를 바꾸고 새로운 예상되지 못한 방향으로 한 애들한테 상을 준다. 정보 기반 사회로서 발전해가는 산업화 시대 속에서 정보의 개념, 그 상품으로서의 정보, 아 상품 뭐 상품 그만의 가치를 가진 정보로서의 개념이 나타났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이러한 사람들, 조직, 국가들 대파스, 높은 품질의 정보를 소유한 그런 애들은 더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번영할 가능성이 높았다. 네 이러한 그 경제학 뭐 정보를 소유한 그런 조사는 뭐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아울렀다. 음. Including 뭐 이러한 코스트, 뭐 이펙트, 이펙트, 이펙트를 아울렀다. 음. 그 기념비는 네. 어떤 단어이다. Very close to experience, basically. 네. 이집트 미술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가장 가, 가까이 표현하고자 한 단어이다. 네, 여기 한번 분석해 볼게요.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여기서 이건 붙인 거 맞고, 그러면 has와 been 가운데 있는 이게 주어인 거고. 그렇죠. has been achieved가 동사니까. 네. 에스플레이 그럼 이건 대동사인데 디디반이라 그빈 때문에 워즈가 와야 된다. 응맞아 음, 얘네들 빠른 애들 잡기가 불확실하고 근데 얘네들은 약점이 있다. 여기서 스웜, 수영을 못한다 해서 약점 펼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어프로 떠있을 때즉 수영할 때 얘네들은 취약하다. 똑같은 거같고 근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숙소기지도 어떤 천재가 깨달았다. 이런 헌팅 기, 우, 그가 얻을 I give h i do. 그 뭐냐. water s u r f 하는 것을 얻을 이득에 대해서 깨달았고 퍼스 보트를 지었다. 소수들이 힘을 가지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웃음> 행동하는 것이다. 소수들은 원래 힘이 없고 지위가 없는 것으로 여기 사는 경향이 있고 트러블메이커로서 묵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수가 이렇게 다수를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사회학자는 주장한다. 정답은 그들의 행동 스타일에 놓여져 있다고. 어떤 것? 그그 중요한 그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서,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서포터들이 그들의 관점을 일관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